네 안녕하십니까 밴노막 앰버스터더 서영원입니다 우선 싱글몰트를 이야기할 때에는 지역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우리 밴노막은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위스키로 1900년대 초반 레시피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사이드라고 할수 있는 쉐리 캐릭터에 이제 피트 캐릭터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두 개의 캐릭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위스키가 많지 않아요 싱글몰트 입문하신 분들께서도 쉽게 그리고 아 싱글몰트의 캐릭터가 이런 거구나 개성이 이런 거구나 재미가 이런 거구나 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리 벤노막의 장점이고 매력입니다 벤노막은 피트스모크라는 이제 라인과 이제 10년, 15년 21년 그리고 이제 40년 긴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이제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싱글모트를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쉐리, 피트 쉐리 중에서도 어떤 통을 썼냐고 이야기를 할때 저희 벤노막은 이제 퍼스트필 쉐리라고 해서 처음 사용하는 나무통을 사용함으로써 그 쉐리 캐릭터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위스키이고요 그와 동시에 피트를 또 무난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스키예요. 그 위스키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희 벤노막 중에서도 10년을 만나보신다면 싱그몰트를 입문할 때아 이런 거구나 재밌네 라고 할수 있습니다.